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노피 침대를 사지 않고 이렇게 커튼봉과 천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캐노피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커튼봉을 이용했어요. 커튼봉이 길이가 다 있기는 하지만 커튼봉 하나 그리고 커튼봉 둘 그리고 요 둘을 이어주는 가운데 심이 있잖아요. 저는 심은 빼버리고 앞에 뒤에 있는 그 커튼 봉을 양쪽에다가 달아주었고요. 양쪽으로 달아줄 때 근데 그 커튼 봉을 지지하는 요 고리 있잖아요. 고리를 하나, 두개 달았고 반대쪽에도 하나, 두 개를 달았어요. 요 커튼 봉이라든지 커튼 고리 같은 건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되게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 가운데 심은 그냥 뭐 재활용을 하시던지 다른데 뭐 식물을 키우신다면 대로 쓰시든지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두 개만 이용해서 이렇게 캐노피를 이어줄 수 있는, 고정해줄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는 이거 그냥 속천이에요. 동대문 같은 데나 커튼 같은 데 보면 그 속천 있잖아요. 이게 왜 저희 집에 이렇게 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위 2m 옆으로 2m, 밑으로 2m에서 한 6m에서 더 되는 길이가 저희 집에 이 속천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심었는데 마감도 안했어요. 그냥 올려놓은 건데 상당히 캐노피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해서 커튼봉 두개 하고 고리 두개두개총네개 그리고 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얘를 설치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집 천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천장의 상태는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석고보드로만 마감이 된 경우 두 번째는 합판을 하판, 합판댄 경우 세 번째는 석고보드를 대고 보강재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보강재까지 있는 경우가 모찌를 하기는 가장 좋은데, 보통은 석고보드 마감이 된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천장이 석고보드여서 일반 모찌를 했더니 계속 못이 빠져요. 못이 빠져서, 사실 여기 자세히 보면, 못이 빠져가지고 퍼티로 막은 부분이 있어요, 천장에. 요럴 때는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얘예요. 요게 석고보드 앙카라는 건데 얘를 천장에다가 박아 주어야 석고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그냥 못이 빠지거나 하지 않고 이 못이 석고에 딱 끼어서 고정될 수 있어요. 근데 요석고보드 앙카말고 토우 앙카라든지 동공 앙카라든지 그런 앙카들도 있거든요. 걔네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날개처럼 탁돼서 석고보드에 붙어있는 애들인데 길이가 맞으신다거나 한다면 토우완카나 동공완카를 쓰셔도 되니까 편하신 제품을 쓰면 되고 저는 그냥 집에 요게 있어서 요걸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밤에 자면서 커튼을 엄청 발로 차고 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기도 해요 <웃음> 않아요. 처음에 못질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얘가 덜컹 덜컹 덜컹하더니 덜컹, 덜컹 하더니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석고가루가 막 떨어져서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이 커튼봉 떨어져서 자다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 걱정이 되시니까 처음부터 내 천장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한번 뚫어보시면 알아요. 뚫어보시고 커튼봉을 달았는데 커튼봉이 떨어진다 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석고 석고로 마감이 된 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고 앙카나 아까 말씀드린 동공 앙카나 아니면 은또 토우 앙카를 쓰시면 얘가 탁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이 커튼을 두줄두 말고 자서 다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끼워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또 다른 느낌으로 꼬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풀어서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는데 요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특히 신혼부부 시거나 하면은 요런 느낌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가지 더 분위기를 낸다고 하면 짜잔 이게 뭐냐면 앵두전구예요 앵두전구 저도 요거를 지금 처음 오픈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고 되게 쉽게 볼수있더라고요 되게 많게 뭐 볼전구도 있고 이렇게 볼 된거 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요 전구를 선택을 했는데 되게 긴 거를 샀어요 길이를 요렇게 얘를 리모콘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택을 하는건데 저는 리모콘하고 USB 연결하는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앵두 전국까지 해 주었더니 진짜 되게 샤방샤방한 그런 침실이 되었죠. 캐노피 침대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층고가 저희 집처럼 안 돼서 캐노피 침대는 살수 없고 어떻게 분위기를 좀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침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천장의 상태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커튼 봉과 천 앵두 구슬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 보세요. 상당히 아늑하면서 뭔가 되게 러블리한 침실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오늘 캐노피 침대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